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내 스마트폰에서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PC로 옮기는 방법.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USB 케이블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케이블 있죠? 그 USB 단자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갤럭시 노트 9을 사용 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USB 단자를 충전하는 곳에 꽂아줍니다. 그런 다음 노트북에 USB 탭을 꽂는 칸에 또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덱스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내 PC에 들어가셔서 갤럭시 노트 9 보이시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의 모델이 뜰 겁니다. 그럼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 클릭하시고 DCIM에 들어가셔서 이 많은 파일들 중에서 카메라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내가 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니까 카메라 파일에 있겠죠? 그럼 카메라를 클릭해 줍니다 카메라를 클릭하면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 줍니다 드래그를 해 주고요 그럼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영상도 똑같이 옮기시면 됩니다 내가 혹시 카메라로 촬영한게 아니거나 스노우 어플 어플로 사용하시면 나가셔서 스노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를 검색하셔서 여기서 내가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복잡하시거나 헷갈리시면 내 핸드폰에서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클릭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세 개가 보이시죠? 이점세 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뜰 건데 제일 위에 상세 정보 상세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하면 윗줄에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고 이거는 내가 언제 촬영을 했고 몇 시에 촬영을 했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파일 이름과 함께 이 파일이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장 메모리 슬러시 비디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파일 이름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은 다시 컴퓨터로 가셔서 갤럭시 노트9을 열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폰 검색이 있죠. 폰 검색이 있으면 아까 내가 핸드폰에서 검색한 파일명을 쳐줍니다. 비디오 이렇게 하면 파일이 뜨죠? 그럼 이걸 클릭한 다음에 내가 영상을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뜰 겁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번에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역순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임의로 이 스크린샷을 찍어놨거든요. 이 스크린샷을 핸드폰에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옮기고자 하는 파일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카메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DCIM에 들어가셔서 카메라,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 아까 옮겼는데 제가 덮어 써볼게요. 자, 옮기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폰에서 확인하시면 내가 옮긴 파일이 거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파일을 지정을 해서 그쪽에 넣으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폰에서 PC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옮기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연습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편집 어플이라든지 편집하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것들 외에 이런 것들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있으면 제가 참고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